1시간 전에 뜬 따끈따끈한 2023년 3월의 개발자 노트입니다. 기존에 1월 개발자 노트 후에 2월에는 소식이 없었고 3월에 갑자기 이렇게 개발자 노트가 떴는데요. 자, 다양한 콘텐츠, 캐릭터부터 이벤트, 미니게임과 새로운 콘텐츠까지 개발 중인 여러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중 3월에 업데이트하게 될 일부 콘텐츠와 개선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또 크게 봅시다. 첫 번째, 크게 전투 경험의 확장, 콘텐츠 플레이 경험의 개선, 콘텐츠 확장의 소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전투 경험의 확장이네요. 가장 최근에 선보였던 타일런트급 보스인 니힐리스타와 게이트키퍼를 통해 새로운 연출과 사격의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려자였습니다 게이트키퍼는 지금 협동전 보스고, 니힐리스타가... 누구였지? 앞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승리의 여신만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경험, 새로운 연출과 사격의 색다른 경험. 몇 동전에 한번 나왔었나? 그 날아다니는 애 아니야? 공중에 있는 애가 릴일리 스타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긴 한데 20지 보스는 제가 20지 아직 못 가서 모르겠고요. 어, 일단 게이트키퍼의 새로운 연출과 사격의 색다른 경험이라고 말하는 게. 어, 이번 협동전에 새로 추가된 저지 패턴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뭐 예상하건대 그거겠죠? 사격의 색다른 경험. 뭐좀 새로운 연출이긴 했어. 음, 새로운 좀 연출이긴 했고. 음, 뭐 그거는 근데 사실 보스마다 다른 특징? 정도라고만 생각했지 뭐 엄청난 색다른 경험이라고 사실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새로운 보스가 나와서 새로운 패턴이었다. 정도? 근데 이번 협동전 할때그 저지 패턴을 막 설명해주기까지 했잖아. 그거를 그래도 얘네는 나름의 새로운 연출이고 사격의 색다른 경험이다. 라고 말을 한게 아닐까 싶어요. 음, 일단은 그렇습니다. 난 이게 어 이게 사격 게임이잖아? 사격 게임이라고 하는.. FPS는 아니지만 <웃음> 사격 게임이잖아요? <웃음> 그 다음에는 이제 스킬 용어 설명인데요. 특수성 이 있는 전투의 규칙과 버스트 스킬의 존재로 인해 상당히 독특한 전투 시스템을 규칙하고 있었지, 있지만 었있지 그에 반해 스킬 텍스트의 효과에 대한 설명은 지가님이 느끼시기에 충분히 친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킬에서 사용된 용어를 선택하여 해당 용어에 대한 DTR의 설명을 볼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스템을 통해 지휘관 여러분께서 캐릭터 스킬에 대해 좀더 직관적으로 야하고더 쾌적한 플레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는 뭐 다른 게임에서도 나오죠. 뭐 도감 같이 뭐 설명해 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웃음> 느끼기 이전에 <웃음> 제가 부더 게임을 진짜 거의 5년을 게임하면서 부더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뭐지 그 스킬을 설명을 보면서 국어를 국어를 해석하는 게임? 거의 언어 영역 수준의 해석을 자라나, 자랑하는 스킬 설명을 가지고 있었던 게임이었거든요, 부더가.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근데 사실 저는 그 스킬을 사실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좀 후반에, 후반에 좀 좀 하고 나서야 좀 공부를 한 편이긴 한데 니케에도 그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음,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풀어 써놔도 좀 문제가 많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풀어 써놓다가 게임사가 잘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압축해, 압축해놔도 좀 욕을 먹긴 하는데 이게 뭐냐 제대로 설명을 해놔라 라는 거에서 그친다면 이제 그 후에 아 이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다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웃음> 부도에서도 좀뭐 롤백을 한다던가 그런 롤백은 아니지만 뭐 어, 보상을 해준다던가 그런 경우 몇번 있어서 음 실상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웃음> 어, 니케 제작진들을, 뭐, 안 믿, 믿는 건가? 이 정도 되면? 좀 설명을 하, 설명에 좀 실수가 잘 없기를 <웃음> 바랍니다. 오히려 풀어 쓰다가, 음, 더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킬에 대한 설명. 그게 진짜 국어의 해석이나 그거에, 하나에 따라서, 아달라지고 어, 어달라지고 그러면, 출시되고 나서 어 나는 이렇게 돼서 뽑았는데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물론 다 윤허이 풀어 써야 되는 부분은 맞겠지만 얼마나 잘 설명을 해줄지 좀 그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일단 전투 경험의 확장인데 어, 이 부분이 전투 경험의 확장인지 모르겠어요 자그 다음에 콘텐츠 플레이의 개선 다양한 분야의 개선을 진행해요개성입니다 속에체 요격전에 구티어 기업 장비를 랜덤으로 파밍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구티어 기업 장비를 좀더 안정적으로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일단 봅시다. 근데 구티어 기업 장비를 좀더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데 랜덤이잖아. 이 랜덤이 지금 나오는 확률의 랜덤이 아니고 기업 장비 중에 랜덤인 걸까? 이 랜덤이란 단어가 상당히 좀 거슬리긴 하거든요. 어, 일단 이랜덤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랜덤인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어, 오늘 보면서 느낀 게또 신비호가 원하는 업데이트 한 가지 요격전 9단 깨면 솔직히 모듈 한 개는 어? 일, 모듈 한 개는 확정으로 좀 줘라 9단으로 깨면 모듈 들어갈 게 그렇게 많은데 모듈 자체도 확률이고 <웃음> 야, 좀. 그 특유 전에 대한 확률은 확률인 건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확정성이 있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좀안될것 같아요 모듈은 9 단계만 무조건 한 개는 확정 드랍 해주고 추가로 이제 기업 장비가 확률로 떠야지 그거 아니면 아무리 방치형이지만 장비의 파밍이 이거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파밍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좀 박탈감이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 특정 기간 동안 요격전과 시뮬레이션 룸등 일부 콘텐츠의 보상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개발 중이오니 지가님께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타일런트그 보스 그리고 랩트를 요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이벤트가 나온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근데 시뮬레이션 룸 이거는 그냥 그걸까? 추가적으로 획득한다? 두 배? 두 배, 그냥, 이, 이벤트 기간에? 그냥 두배 보상을 준다? 이런 거? 이번 주에는 요격전 보상이 두 배. 이번 주에는 시뮬레이션 룸 보상이 두 배. 뭐, 이런 이벤트? 그냥? 간단하게? 음, 뭐, 다른 탑게임 가디언 테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좀 돌아가면서 성장 던전이 두 배인 때도 있고, 뭐, 다른 던전이 두 배인 시즌 이벤트 이렇게 돌아가면서 던전 별로 두배 이벤트를 좀 하는데 그런 식으로 두배일지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가 또 이벤트라는 목적으로 또더 해야 하면 좀아 근데 시뮬레이션 룸 보상 두배두번 도전하세요 하면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웃음> 시뮬레이션 룸 보상을 두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번두번 두번 깨세요 하면 어... 그건 싫은데... 음, 한 번만 깨고 두 배의 보상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장착 중인 하모니 큐브 고체 시 큐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 개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편의성 개선이죠. 큐브 지금 봐서는 생긴 거든 이름이도 보고 어떤 건지 1도 모르겠어. 다 하나씩 눌러봐야 돼. 늘! 그냥 그냥 두 배로 증가 시켜 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시뮬레이션 룸 이번 주는 시뮬레이션 룸 보상이 두 배입니다. 그럼서 시뮬레이션 룸 보상 두 배인 거고. 네, 또또한주 쉬었다가 한주 뒤에는 뭐 요격전 보상이 두 배입니다. 그더나두배 나오, 나오고 뭐 이런 거 정도로 바라는 거지. 입장 횟수 증가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 요격전은 사실 한번 깨면 두. 다한 번, 깨, 한 번에 끼고 그냥 다 자동선수 하잖아. 거의 또유전아 이거 시뮬레이션 룸을 두번 하는 거는 그두번 하는 거 해방캐 때문에도 좀 없앴는데. 그 다음에 편의성 개선, 이렇게 콘텐츠 플레이, 경험의 개선,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콘텐츠의 확장입니다. 갱생간의 리얼 카인드네스 스커트에 이어 2차 해방 콘텐츠 니키 한기가 새롭게 등장할 예정입니다. 2차 해방 니케의 경우 1차 해방 리얼 사인드니스 스쿼드 니케를 최소 한명 이상 해방한 이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휘관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니케로 선별해 두었으니 니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후색 안내와 캐릭터 소개 영상이 아니라 유출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이거는? <웃음> 유출로 먼저 뜰거 아니야 또. 후속 <웃음> 정보 아니고 유출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자, 일단은 지휘관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니케. 지휘가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니케는 어떤 니케일까요? 음.. 성능이 정말 좋은 니케? 아니면 그냥 이쁜 니케? <웃음>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겠어. 어떤 보통 이런 건 아닌가? 어떤 걸 좋아할지 모르니 다 준비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음. <웃음> 일단은 그리고 이제 갱생에 대해서 이전에 갱생이라는 콘텐츠가 나올 거다 해서 되게 많이 기다렸잖아요 소가급이나 무소가급 분들이. 근데 막상 실체를 까보니까 이거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솔직히 전혀 쓸모가 뭐 전혀 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뭐 쓸모가 없었다 싶은 느낌이잖아요. 음 이제 뭐 하나씩 좀 얻으셨을 거고 저는 아직도 한 개를 못 얻었습니다. 장기 선멸 다이아 쓰는 게 어딜 나게 나는지 난 다이아 쓰는 거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직도 못 얻었거든요? <웃음> 아이고. 반장님, 대공방의 의뢰가 너무 오래 걸리고, 아니, 그럴 거면 그 갱생이라는 부분에 좀 스토리 부분이 좀더 나오나 했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거 있잖아. 아니 여기 이거 이거 채워질 때마다 뭐 스토리라도 좀더 나올 줄 알았는데 스토리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실망했어 그래서 좀 다른 느낌으로 뭔가 좀 하거나 그아 나온다고? 아니 근데 이거 한번 나오고 안 나오던데 나 중간에? 스킵 안 했는데? 한 번인가? 한번맨 처음에 한 번인가 두번 나오고 해방하고 나면 마지막에 해방? 나오는 뭐 나오겠죠. 근데 이 중간중간에 이거 맨 처음에 이거 할때 나오길래 이거 그 웃음... 웃음... 될 때마다 스토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 없던데 그래요? 내가 스킵했... 뭐 그거는 제가 뭐스킵했다고 생각하고 뭐 어쨌든 그 지금은... 어... 좀 말하기 뭐하지만 무... 땡땡... 무기 땡땡이라는 게임에서 이런 식의 이게, 이게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갱생을 시키는, 갱생을 시키는 거 아니고 거기는 치조조를 취조, 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이제 가둬놓고 애의치조를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잘 나오고 거기에 뭐 선택지도 있어서 좀 이런 식으로 고르고 좀 이런 식으로 좀더 차라리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면 좀 스토리적인 면이나 이런 쪽 부분으로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솔직히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해방 콘텐츠. 는 그렇고 이제 다음에는 뭐또 해방 콘텐츠 리키 한 개가 또 나온다는데 이걸 1차로 얻어야 2차가 나오고 이 2차조차 그럼 솔직히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잘모르겠어 이게 해방 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그다음에 지난 개발자 노트에서 언급했던 기지방어 레벨 상한 확장. 1레벨 이후 레벨로 자연스러운 확장 방식. 추가적으로 클리어 캠페인 스테이지 수가 레벨에 반영되고 레벨업에 따라 획득한 조합도 모두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안 까고 있어야 되나? <웃음> 어차피 뭐 지금은 레벨 올려야 되지만 그 다음에 메인스토리 21, 22 챕터 많이 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제일 궁금하시고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낙원에서의 이야기가 일단 락되며 다시 한번 큰사건의 휘말리는 카운터스 스쿼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쩌면 흥미의 여신 니키의 세계관에서 진작 다뤄줬어야 할 스토리가 이제서야 다뤄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토리와 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월에 신규 스쿨가 나온다는 거죠. 또한 블라블라 메신저와 돌바 퀘스트 등서브스토리의 추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일단 개발자 노트가 올라왔습니다. 어, 그래서 3월에는 뭘 하라고?